2020년 7월 말에 국내 개봉 예정작인 1942 언노운 배틀은 이고르 카피로브 감독이 제작한 러시아 영화로 2차 세계 대전의 르제프 전투,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 영화라 하면 헐리우드 영화를 한국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나라의 영화를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1942 언노운 배틀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러시아 영화라 신선하게 다가왔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제 전투를 다루고 있다 보니 더욱 현실감 있게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장르가 전쟁실화인 만큼 일반적으로 전쟁을 소재로 한 액션영화랑은 분위기가 다르며 진중하고 무거운, 그리고 현실감이 넘치는 영화라고 할수 있죠.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된 세계대전으로 나치 독일, 일본제국, 이탈리아제국의 주축국들과 미국, 소련, 영국 등의 연합국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독일과 소련 간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영화인 만큼 소련군의 입장에서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1942년 당시 소련군은 부대원의 70%를 1년 처절한 전투 끝에 군사적 요충지인 르제프의 한 마을을 탈환하는데 성공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병들은 일반적인 밀리터리 군복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릴 만큼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쉽지 않은 방한복을 입은 채로 싸우게 됩니다. 눈밭에서 열심히 뛰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총알은 계속해서 퍼부어대고 여기저기 수류탄도 터지고 있으며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여기가 현실인지 지옥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조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 ...던 전우들도 돌격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독일군을 몰아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진격하던 도중 날아오는 총알이 무서우니 그대로 전장에서 이탈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 무서워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부대원을 일으켜 세우려다 날아온 대포의 다리가 없어진 부하를 목격하며 홈비백산하는 상사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힘들게 마을 하나를 점령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상황수습을 하기 위해 부대원들의 보고를 받는데도 에러사항이 많았습니다. 평소 부대원들을 관리하던 중간보수급의 장병들도 목숨을 잃게 되어 상황수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말단 병사들 중에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진급을 하는 등 임시방편이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아군과 적군의 시체를 치우고 거점을 정리하며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다시 이 마을을 재탈환하기 위한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소련군에 나온 부대원들의 숫자는 금방이라도 괴멸되기 일부 직전이어서 본대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대로부터의 지원은 고사하고 부대 전체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 마을을 지켜야만 한다는 명령이 떨어지죠. 이것점이 중요해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는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앞이 캄캄한 부대원들인데요. 그러던 중 독일군의 비행기가 잠시 지나가는가 싶더니 하늘에서 다수의 종이 쪼가리가 내려옵니다.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 삐라가 떨어졌죠. 여기서 잠깐, 삐라라는 단어로 익숙하지만 표준어는 전단인데요. 주로 정치적 선전이나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전단을 삐라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전에서는 삐라의 어원은 영어 빌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영어 빌은 식당에서의 계산서나 지표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영화에서 빌이 삐라가 되었다는 추측도 있고, 혹은 일본어에서 조각을 의미하는 히라에서 파생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국가간의 선전용 도구로 삐라가 쓰이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한창하고 있던 병사들에게도 상대 병사들에게 항복하며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선전용 삐라는 하나의 전술이었죠. 독일군이 뿌렸던 삐라이지만 외국어 공부를 잘하는 독일병이 있었는지 전단내용을 러시아어로 적혀있더군요. 독일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공포감 속에 본대로부터 추가 병력이 도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병력이 제대로 된 추가 지원이 아닌 한 명의 추가 인원이 배치됩니다. 바로 병사들이 제대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감시원이었던 거죠. 마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금방 총알받이 신세가 될수 있는 상황에서 감시원은 삐라를 모두 주워 담아라고 명령합니다. 부대원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독일이 뿌린 삐라를 소련 상사들 입장에서는 병사들이 귀순할까봐 겁을 내는 거였죠. 부대장은 감시원에게 우리 군의 목숨이 한 명이라도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감시원은 지금 삐라를 회수하지 않으면 군법회의에서 엄벌에 처할 거라고 협박하는데요. 전투 때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며 항상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데도 막상 국가에서는 병사들을 믿지 못하고 명령 수행을 하지 않겠다면 더려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죠. 이렇게 이름 없는 병사들은 앞으로는 독일군, 뒤로는 국가기관의 압박을 짊어지고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르제프 전투에 참전했던 저자가 집필했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시 전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현장감 있는 분위기를 가득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독일군으로부터 더 이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이 나이를 속이고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도 참전했던 전투였죠. 일반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유명한 전투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나왔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때 미군과 독일군의 쌍방병력은 약 20만명으로 대규모의 전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르제프 전투는 소련군의 투입이 최소 210만, 독일군이 70만 이상의 병력이 투입되면서 실제 1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았던 가장 치열했던 전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련군 사이에서는 르제프 전투의 참혹함으로 인해 고기분색이라는 별명이 있기도 하죠. 또한 르제프 전투는 1942년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한 만큼 이전까지 나치 독일이 전 유럽을 지배하는 판도를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전투에서 독일군이 전체 병력의 15%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죠. 쌍방 병력이 300만에 달하며 사상자만 100만이 넘는 걸로 추정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지지 못했던 르제프 전투는 21세기에 이르는 현재까지도 러시아는 외국인 학자들에게 공개하기 꺼려 있습니다. 모두가 잊고 싶어했던 전투로 이는 한국전쟁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수 있는데요. 한국전쟁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벌어진 시기는 고지전이 시작된 1951년부터 2년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투 지형상의 외형적인 변동이 미미했던 탓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게 되었죠. 레제프 전투에서도 너무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내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아 당시 참전용사들이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1942 언노원 배틀에서는 이제까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제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는 르제프 전투에 대해 영화라는 소재로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나서 개인적인 감상은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눈을 뗄수 없게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 현장 체험을 간접적으로 넘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만큼 많은 생각을 해주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영화 1942 언노운 배틀에 대한 영화 이야기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